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죠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나 눈빛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아, 첫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자분들이 특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부분인데 내 남자의 첫사랑이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남자들은 첫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첫사랑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첫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둘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린 시절에, 그 유년기 시절이라든가 아직 성인이 되기 전 네, 그냥 풋풋하게 정말 어떤 그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어, 남녀 사이로 좋아했던 그런 것도 첫사랑으로 인정하는 남자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사랑은 어... 잠자리를 함께한 첫 경험을 가졌던 그 사람을 첫사랑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조금 더 여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상황일 것 같아요 여자에게도 분명히 첫 경험과 첫 잠자리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이게요 남자들도 똑같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랑의 감정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첫 첫 경험, 첫 시도라는 건 되게 큰 의미를 갖잖아요? 그것처럼 남자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궁금한 거내 남자가 가끔 나를 만나면서 첫사랑에 대한 생각이 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음, 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첫 남자, 첫 남자친구에 대해서 생각나잖아요. 생각이 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생각이 나니까요. 근데 그게 그리워서 나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떠오르느냐 이 차이는 좀 있겠죠 생각이 나는 것도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여자를 봐도 첫사랑과 비교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첫사랑이 그립거나 생각날 때가 있냐 라는 질문에는 예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못 입거나 그리워서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면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나하고 지나가다가 첫사랑을 마주치면 마음이 떨릴 것 같아? 다시 뭔가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에게 첫사랑은요 꼭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많이 포장이 돼 있는데 여자분들에게도 첫사랑은요 평생 잊지 못해요 처음 경험한 거나 처음 느꼈던 것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식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정도기 때문에 지나가던 첫사랑을 만났을 때내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내가 마음이 떨리느냐 아니느냐는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죠 첫사랑이 나보다 예뻤어 라는 말을 했을 때 남자들은요 답을 뻔하게 얘기해요 아니 네가 더 예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또 의심하실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괜찮아 그럼 남자는 또 아니야 네가 더 이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궁금한 게 있겠네요 가끔 그럼 SNS에 들어가서 네 첫사랑의 사진이나 글들을 찾아 헤매러 다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내 첫사랑이 그리워지면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첫사랑이 생각이 안 나면 안 찾아보겠죠? 그럼 내 첫사랑이 왜 생각나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요, 지금 내 남자한테 만족하면 과거의 사람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과거의 여자들에 대한 궁금함이 사랑이나 그리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냥 생각난 거고 별 의미부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애매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첫사랑에 대해서 뭔 생각이 있냐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성분들은 어떤 의미부여를 되게 많이 해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야 어떤 그런 의미부여를 하는데 남자들은요 좀 단순해서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가끔 떠오르면 뭐예요? 그냥 떠올랐어요. 그냥 이 정도지 여성분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남자들은 그거? 그리워? 그리운 거?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떠올랐을 때 아, 난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잘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의미부여를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물어보는 첫사랑에 대한 대답을 남자한테 시원하게 못 얻는 걸 거고 그래서 지금도 내 남자의 첫사랑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겠죠. 남자에게 첫사랑이 사실 남자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첫사랑을 계속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여자분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두 번째 여자를 만나고 세 번째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첫 번째 여자 이후에 만나는 여자들마다 첫사랑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죠.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첫사랑인데 이게 듣다 보니까 만나는 여자들마다 첫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을 자기도 갖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만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적어도 지금 어떤 순간에 보다는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못모를 시기에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풋풋하고 예쁘게 기억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전에 만나던 사람보다 자꾸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단 나은 게 있어야 계속 그 만남이 유지되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때는요. 누구라도 첫사랑이 생각나요. 그 풋풋하고 좋았던 기억이 생각나죠. 여러분들이 남자를 괴롭히고 있거나 남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던 내 남자에게 첫사랑의 이미지를 자꾸 더 상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거 참고하시면 더 이상은 내 남자의 첫사랑에 대해서 내가 막 신경쓰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만 있으면 내 남자가 첫사랑을 그리워하든지 첫사랑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